안녕하세요 여러분 쏘하 오늘은 매콤달콤 짭조름한 매콤새우 칠리 토마토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게요 야채를 준비해주세요 해동한 새우에 소금 후추 뿌려서 밑간을 하고 바질도 뿌려주세요 가스렌지에 불을 켜고 팬에 열을 올려줄게요 이번에 스텐팬으로 바꿨어요 물을 뿌리면 구슬이 굴러가듯이 굴러가면 예열이 잘된거예요 이제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오일에서 꽃모양이 피어오르면 마늘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새우도 넣어서 볶아줄게요. 새우를 노릇하게 누른 것처럼 볶아주면 풍미가더 살아나요. 새우가 노릇하니 잘 익으면 화이트 와인을 넣어주세요. 조금 더 볶다가 야채를 넣고 볶아주세요. 야채가 잘 익으면 토마토소스 3가자 스파게티 면 치킨스톡 2세바퀴 넣어주세요. 짠맛에 싫어하면 줄여서 넣어주시면 돼요. 베트남 고추 한티스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소스가 면에 잘배이도록 볶아주세요. 이제 어느정도 다배이면 새우를 먼저 건져내줄게요. 하나, 둘, 셋 음 여러개 건져줄게요 이제 면을 돌돌 말아서 면과 소스를 그릇에 담아주세요 이제 예쁘게 새우를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트 칠리 소스를 뿌려주면 완성! 왜 칠리 소스를 넣지? 라고 생각하시죠? 한번 넣어보세요. 매콤하고 달콤하니 정말 맛있답니다.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스위트 칠리를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위에 레드페퍼도 뿌려주세요. 파슬리도 뿌려주시고요. 스파게티 메뉴 중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매콤새우 칠리 토마토 스파게티예요 오늘도 먹방 시작해 볼게요 먼저 칠리소스와 토마토소스를 잘 섞어주세요 면을 덜고 새우도 덜어서 먹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